남자 따로 있리 따로 면고뭐라에서 아. 이거 괜찮아. 진짜 <웃음> 귀신 같은데? 나 가을 쓸때는야 되나? 그런 거고 이걸 막을 제거해야지 좀 잡내가 더 난데 아, 진짜? 응. 찢어지는 소리가 대박이네? 네, 미끄러워 우와! 이떼진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게이게떼진 아니, 근데 되는 응. 것 같은데? 어미끄러생각 그냥, 잘잘그는데냥그 그냥, 그냥, 그냥, 그 되게 장난아닌데 거품이. 부어 아, 응. 이게 과연 미역국 영상을 찍는 건지, 정발이 영상을 찍는 건지. <웃음> 하나도 안 나. <넣어>. 너무 멀어서. <웃음> 자, 미역국을 만들고 계십니다. 중국 말하기 하는데. 수추가 돌아다녀. 따지면 이거 한여 개밖에 못 만들겠는데? 그래 팽이 버수도 그렇게 많이는? 저 뭐가 해주는 얘기가 이거는 한쪽고기였어와 등갈 비율이 너무 궁금하다 맛있다. 겠 일단 얘가하얗네 아, 이거? 때거이때맛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뭐 크게 차 없지 않아? 아, 감자가 아니고,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남편을 도와서 단호박 감자 스프 만드는 거 스프. 단호박 스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반밖에 안 했어요 이거를 한이 양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 두 명이 먹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뭔가 저희가 6,8인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지 않나요? 얼마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잘 말하실 거아니 이럴때도 있어 너무 안해 그치? 색깔봐 여거 바꿨어 <웃음> <웃음> 이거 뭐야? 기대된다 네, 엄청 오랜만에 <웃음> 잘 먹겠습니다 여보 맛있게 먹어주세요 맛있을진 모르겠는데 고기가 좀 걱정해 <웃음> 맛있을거예요 고마워요 네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생일상 살려주십 헤헤.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미역국부터. 와 참치가. 아, 참치 너무 좋아. 너무 많이 넣었나 이거? 아나 너무 좋아 참치도 들어가 있는. 거. 음. 음. 음. <웃음> 맛있다. 음. 여보 인생 첫 미역국인데 깊은 맛이 나네. 그지 처음 만든 거지. 음. 내가 스프 좋아해서 이거 되게 맛있네 괜찮은거 같아 응 음, 거의 여보가 다만들거아니아냐 아니야. 아니지 나 단호박 하나도 안있어 <웃음> 이거 맛있을래 와이거 이거 합격 와갈릭만 미쳤다 왜 이렇게 음 맛있어 이거? 갈릭 미쳤다 맛있네 우와 다행이네 이거 간이 딱인데 응 음. 음. 음, 소스랑 잘 맞는지 모르겠네. 음. 음. 소스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진짜? <웃음> 음, 뭐지 이거? 간장? 응. 음. 음. 이놈짠 맛이 하나도 없지 않아? 뭔가 이런 거는 좀 칠리 소스 같은 거 찍어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음. 소스장을 다시 만들어 볼까? 그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머리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지 이것잘 먹을 어아 어떤 맛이 이렇게 도 여보, 그냥 이걸 뜯으면 돼. 어, 괜찮다. 맛있잖 음. 맛있다, 한잘 됐네. 오, 괜찮다. 맛있다, 요거 뜨거운 거네요 오, 괜찮다. 요거 잘하는데? 음. 근데 진짜 양념 맛있다 그, 그거, 그거 약간 뽕잎 스테이크. 음. 그리고 지금 먹어보니까 그 맛도 나. 그 월계수 맛. 어 그래? 그 무슨 맛이야? <웃음> 월계수 입맛. 어, 내가 월계수 맛을 몰라서. 아, 진짜? 음. 그래. <웃음> 무슨 맛이야? 어. 이 맛이야 음. 야, 근데 이거 진짜 깨끗하게 발린다 확실히 30분 3고2 음. 0분그거 거의 한 시간 넘게 찍어요 음. 맛있다 오. 맛있다 합격 진짜 이것만 불합격이고 내가 만든 건데 <웃음> 이거 불합격이고 이게 조금 음. 아니, 단어 불합격이야 음.